일어났다 일어나, 일어나, 씨발 일어나, 일어나, 달려. 달려 씨발 존나 달려. 안돼. 아. 아. 일어나, 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미안해. 내가 어나존나 미안해. 나왜나어어아 아덕이 잠깐만 아덕이. 정신이니까 자자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안돼 어 갑시다 쫑이. 예. 어, 아 폐초리 씨야왜날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야? 응 15대. 아, 왜요? 아! 아, 왜요? 아! 아, 왜요? 아, 열쇠다, 열쇠다. 난제 수야. 근데 그때 또 우리 집에 악마가 있어요! 우리 집에! <웃음> 우리 집에! 탈출이야. 내출있야탈있이이거 아, 탈출이야. 탈출이야. 탈출이야. 출이야 돼. 이야 탈출이야. 탈출이야. 탈출